음, 음, 음, 음, 음. 중지 눈에 눈물 맺혔어. 중지 미안. 중지 미안. 일단 꽂아놔. 그 다음에, 펴. 그 다음에, 짜잔. 담궈놓은 그 부분만, 이렇게 해서 음, 신기하다 그 다음에, 여기다 모양을 내주려고 이렇게 가위로,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더라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나도 그런 거 같은데? 중지야 혹시 기름 튈까봐 중지, 그러니까 중지야 뽑게 응 음. 이것도 다들것같다 오, 어떡해 이야! <웃음> 맛있겠다 누굴 먹어? 누굴 나또고같다 야, 소리만 들었도 야, 입에서 침이 나온다. 오, 비주얼 이 정도만 해줬는데, 어, 그래? 야, 먹어보고 말씀 또해줄게 음. 근데 이거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음. 소세지도 맛있지, 음. 치즈도 맛있지, 날 스테이퍼도 맛있지. 이게 어떻게 안 맛있어? 진짜? 준기, 준기 아빠 먹는 거 봐. 음. 어때? 오메. <웃음> 오메. <오맨. 웃음> <웃음> 맛있어? 미쳐 불어. 맛있어 맛있어. 진짜 내 스타일이다. 소세지도잘 익었어? 응. 음. 오. 음. 라이스 페이 이 라이스 페이퍼가 있어서 더 맛있어. 맛있겠다. 음. 음! 와! 진짜 맛있다! 응, 음, 맛있어! 아, 얘막 죽어! 중지 죽어! 음, 와, 떨어진다! 어때? 맛있지? 음음음 중지 눈에 눈물 맺혔어 지 미안 중지 미안